네, 선행사란 말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네, 그거를 그만 꾸며준다는 말인 거예요, 선행사를. 네. 아 그렇군요. 자 그러면은 저좀 궁금한 게 관계 대명사가 대시 있고 왓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럼 거기에 대한 네. 차이점을 볼까요? 일단 왓은 네. 아, 선행사 네. 더 띵이 네. 포함되어 있어서 배소가 어, 되있어요 어, 네, 왓, 네. 왓 안에 이더 네. 띵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. 그래서요? 그래서 선행사가 네. 쓰이지 않아요 아, 쓰이면 안돼요? 네. 안돼요. 요아그렇군 그럼 그게 시험문제 나와요?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아주면 좋겠죠? 아 그래요? 제가 다른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?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되게... 중요해요 이거 아 그랬군요 <웃음> 어예 너무 중요하군요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맞아요 그거요. 일단 수동태는 원래 네.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네 비동사 네. 과거 분사로 이루어져 있어요. 아... 근데 중에... 제가 오늘 설명할 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, 뒤에? 뭐였더라. 뒤에요? by 네. 목적어가 들어가는데 네. 이거는 생략이 가능해요. 아, 오케이, 이해했어요. 그리고 저는 3형식하고4형식을 네. 설명을 할 건데 네. 3형식 네. 제가 아까 설명식 뭐라 했죠? 그거 모르죠 <웃음> 저도 상당히 어? 잘 몰라요 수업 아까 들었잖아요 뭐 했어요? 아직 한번 듣고 아와요 선생님 여러분 들으셔야지 <웃음> 반복학습이라고 모르시나봐요? <웃음> <웃음> 아 선생님 되게 웃기네 정말 설명식은 <웃음> 네. 주어 네. 동사 네. 목적어로 나뉘는데 아 그렇군요 기억났어요 아. <웃음> 아 제가요 완전 사실 완전 꼴찌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잘 몰라요 할수 있어요 하면 아, 정말요? 돼요 아 진짜요? 어떻게 알아요? 해봤어요 제가 아 진짜요? 아 선생님 저한테 용기 주시는 거예요? 아 멋진데요? 나 선생님하고 수업할래요 <웃음>